네 여러분 간단하게 어, 좀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이제 리플 리플한 300핏 이상 정도를 어, 제가 챙겼는데 지금 이 강한 분리시캔들 보이시죠? 300핏 이상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600핏 정도 엔트리에서 올라간 모습인데요 어 저는 한 300팁 조금 넘게 잡았어요 300팁 정도 이 정도까지 잡았어요 이 정도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 시작하기 전에는 위클리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자, 위치, 위클리 차트를 보면은 지금 뭐 다른 거뭐더 뒤로 갈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차트가뭐 뒤로 가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위클리 차트는 별거 없이 어, 간단히 어, 그전몇캔들만 봅니다 자. 현재 캔들 위치가 지금 어, 여기서 이 밑에서 지금 여기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쵸? 자그전 캔들 보시면은 자, 베어리시 캔들 강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약간 해머 비슷한 그쵸? 도지 비슷한 해머 비슷한 캔들이 지금 서포트에서 서포트인지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여기 이블리시 캔들 보이시죠? 여기서 이 강한 서포트를 맞고 어, 올라간 후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 해머 캔들을 어,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 충분히 더블바탐을 만들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어, 그런 것을 좀 보여줍니다 자 데일리 차트로 다시 한번 가면 조금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데일리 차트 내려와서 헤머 올라오고 일단 더블탑 그리고 나서 내려온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더블바탐을 어,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더블바탐을 이제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 레벨, 바로 여기 9월 6일, 이 캔들 윅, 여기도 윅 그리고나서 이제 뭐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픈 그리고 어제, 어제 캔들이 클로즈까지 계속해서 이제 서포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차트에서 또 보면은 서포트, 서포트, 그렇죠? 서포트, 서포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구간이란 걸또알 수가 있죠. 바로 보면은 여기도 위기 있고요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바운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약간 레지센스 비슷하게 어 이제 어뭐 트리플탑? 이런식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서포트를 맞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1 2시간동안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서포트에서 천천히 뭐유어그렇 영어 뭐 알파벳 유를유가 이제 비슷한 이런 모습을 좀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한 시간 차트로 또 가보면은 서포트 잠깐 세워 놔가지면 바로 안로 들어가죠 자 이것을 보았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죠 또역 헤드앤 숄더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에서 매수를 해서 바로 여기까지. 지금 현재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 겹치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위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또 150픽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래하기가 참 쉬워요 별다른 뭐 경제 지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하기 쉽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더라면은 만약에 이 가격이 이 트렌드라인 아, 트렌드라인이고 이 캔들스틱이 이 트렌드라인이 겹치는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이것을 보았다면 바로 이 구간에서 지금 어, 매도를 했을 겁니다. 자한 시간 차트로 보, 어, 보 보게 되면은 또 바로 알 수가 있죠. 자레지센스 터치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어, 여기서 바로 이제 또 매도를 한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 레벨이 지금 현재 마켓 스럭처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뭐더 더블탑을 만들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한 3300, 아니면 325이 정도 레벨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네.